안녕. 갑시다. 저 오늘 무슨 일을 로 여기 집에서 하죠? 아 오늘 그 리뷰왕 달랑. 리뷰왕 달랑. 아 그렇죠. 오늘 드리어 리뷰하는 날입니다.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이 꿀트네어건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써보셨죠? 시거치기 꼽아 갖고 이제 차량 청소한다고 어 하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그게 요즘에 다 사라졌어요. 왜그런 알아요? 요 광고할 때는 막세다 그러는데 막상 써보면. 어어 안 빨아들여. 광고할 때는 막, 막, 자갈, 막, 막, 빨아들였는데, 막상 내가 써보면 안 돼요. 막, 돌아가는 소리만, 모트만 막, 세게 들리고. 근데,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, 요콜체내어가 돼가지고 제품을 제공받고, 한, 거의 한 2주 동안 지금 리뷰를 안 하고 있었죠. 안 찍고 있었죠. 왜냐면, 저도 예전에 자동차 동호회 지역장까지 해봤던 사람이에요. 네,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써봤어요. 근데, 왜 그런 거를 리뷰안 했냐면, 안 좋아. 최소한, 어느 정도는 돼야지 리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얘도 이제, 처음에, 처음에 좀의심의눈리로 받을까 말까 고민했잖아요. 괜히 받아가고 부담만 될것 같은데 싶어서 아 담당자분은 되게 못해요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도 미안하잖아요 좀 근데 좀 고민을 했었어요 저희가 한번 써보면서 아 성능이 좀괜찮더라고요 네. 이게 차량용 네. 에어버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좋은 게뭐냐면 네. 이쪽은 청소기고 이쪽은 네. 에어예요 음. 빨아들이고 불구고가 다 돼요 음. 보통 차량용은 부는 거나 빨아들이는 거둘 중에 하면 돼요 근데 왜이 생각을 못했나 몰라 음. 바람을 빨아들이면 음. 어디가 음.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. 그걸로 반대로 청소할 생각을 못했냐고 그러니까. 지금까지 이 제품을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쓰고 있냐면, 저는 제 방에서 좀 자주 쓰고 있어요. 제가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, 이런 각질들, 그리뭐 먹고 막 이런 흐름이 많아요. 근데 얘로 청소하기가 너무 편해요. 음.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청소하기 귀찮으니까, 어느 정도 쌓였을 때, 남들이 봤을 때 좀, 아, 너무 지저분한 거 아니야? 싶을 정도 되면 청소기 갖고 와서는 미리 고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. 근데 얘가 있으니까 수시로 청소하기가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얘에 대한 압력을 그래도 좀, 얼마나 쓸만한지를 또 영상으로 막 남들이 제작한 거 말고 우리가 제작한 걸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, 요런 남력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마우스는 음.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마우스가 굴고 기져 있었어요 들기가 쉽지 않아요 마우스가 상상보 무겁습니다 음. 자 여기서 어떤 분또 이런 의심해 저거 건전지 뺐네 건전지가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아시죠? 그쵸? 자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프레 a 가 아니고 더블 a 이건지에요 무거운 건전지에요 제가 써보니까 어, 괜찮아요 네. 이 정도 성능이면 쓸만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게 반대쪽은 되게 바람이 나와요 바람이 바람이 그죠? 이게 바람이 나고요 바람이 그죠? 오 어, 세다 어세요 생각보다 형보다 괜찮죠? 여기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브러쉬가 빌려져서 자동차 청소공 같은데 죠 그런데 청소하면서 막 돌기 너무 좋아요. 어,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가 자꾸, 그리고 저희가 휴대폰 충전하되겠 있죠? 보통 이런 거 따로 충전하잖요 휴대폰 충전쪽으로 충전할 수 있어요. C타입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편해.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, 그리고 이것도 좋은 거. 운동하시는 분들은 공에 바람 빼고 해야 되나? 이거 노즐이 제공이 되더라고요. 그리고 큐브, 놀러 가면 배나 큐브 이런 데 있죠? 이런 데 바람 넣는 것도 돼요. 그러니까 일석삼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써도 되고 내 방청소 써도 되고 놀러 갔을 때아니면 공에 바람 넣고 다양도로 사용이 되니까 어, 제가 봤을 때는 가성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바람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청소기는 이렇게 사용하면 손잡이가 뭔가 어색하잖아요 네. 그럴 줄 알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어, 손잡이가 돌아가요 이렇게 보시죠? 오. 이렇게 그래서 바람 사용하면 이쪽 청소기 사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돌려서 청소기 쪽으로 손잡이 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저희 생각보다 자동차 청소 저희 안에 충분히 청소하고도 남으니까 배터리도 괜찮고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동안 노심초사하고, 구미나 끝에, 여러분한테 리뷰를 진행했어요. 예전에 제가 자동차 동호회 지역편까지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 당시에도, 이런 시겹지게 꼽아갖고, 이렇게 바람 부는 것들을, 저희한테 제품이 좀 많이 협착이 됐었어요. 그 당시에도. 근데, 많이 했었는데, 그런 건 오히려 나눠주는못 먹었어요. 왜냐면, 꼬리만 졸어나지안 돼야 정도가 사실상, 여러분들 그자동차 청소하시면 알겠지만, 그 사이사이 브러쉬 이런데, 뭐 넓은 데 닦으면 되거든요. 이런데 사이사이 이런데 바람 불어내고 그다음에 또 시트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 그런 데 빨아들이고 청소해야 되는데 바람이 약하면 짜증나거든요, 솔직히. 지금까지 리뷰왕 다담이었습니다 그 앞으로도 그 좋은 제품들 있으면 저희가 한번 써보고 아 이걸 좀안 되시면 반품하고 물론 저희가 한두 개 반품한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왔는데 막말 너무 있잖아요막 누가 봐도 아, 중국산 호전 막 이런 것들 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커트합니다습관적인 사실에 입증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. 뭐가 뭐가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저희가 한두 건인가 커트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외에 써보고 아 이거 괜찮네 음. 아니면 뭐 어떤 반응이 좋네 이런 것들 있으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신 분 필요 없는데 사지 마세요 맞아요. 필요하신 음. 분들은 아 맛있다 저런 거 사려고 했으면 이렇게 리스트에 몇개 올려놓으세요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다 껴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른 분들 리뷰한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제품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네. 대가득 t v 였습니다 나... 감사합니다 지금라 이거 어떻지 네가 검증 좀 해줘. 어?